오. 그렇지, 캔 하나 놓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? 캔 준다고 해서 뛰어왔는데. 어떻게 우리 앙뚜. 발톱은 이상이 없는데. 근데... 앙뚜가 요령을 부렸구나. 세게. 자, 캔. 캔. 앙뚜야, 드디어 캔 먹어요? 캔먹는 거 옆에서 찍어? 이 캔은 좀 색깔이 좀이상하다 그래? 왜 응. 그러지? 냄새는 괜찮나응 근데 얘는 이런 냄새 안 좋아하더라 비린 응. 냄새를 좋아하더라 근데 앙뚜야 저캔 품절이래 안 들어오네 어떡하지? 이제 질렸나봐 저번에 그거 그거 다른 거 먹고 이제 이거 뗐나? 어떻게 안 먹어 너 이거 원래 잘 먹었잖아 가버린네 이제 아니야? 저번에 다른 맛있는 걸 먹었어? 이제 우리 랑또 저거 안 먹는 고양이에요? 차라리 사료를 먹을 거예요? 어떻게 어떻게? 어 어떡해 우리 공주 신나해 배신당했어. 캔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캔도 맘에 안 들고 엄마는 발톱 검사 해버리고. 우리 랑또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열이 나요? 에이. 열받았냐? 열받았대. 고기 반찬 뿌려줘야 돼? 그걸 기다리는 것 같긴 하다.